오! 백합! 오, 백합이다 백합 숭어가 음, 이 정도로 떡조개 떡조개 지금 바람 부는데 오늘은 제일 만만한 예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바람 좀 많이 불어서 소리가 좀잘 안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일요일이라서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가지고 가볼 오늘 또 와이프가 같이 못 와가지고 아쉽네요 가시죠 아 바람 부는데 사람들 많네요 경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늘 과연 잡을 수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사람 엄청 많네 오늘의 목표는 백합을 잡는 건데 백합이 과연 나와줄란지 제 손에 잡혀줄란지 모르겠습니다 백합 구경이라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백합 구멍은 타원형에 좀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아 나오니까 기분은 확실히 좋네 파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알맥기 안녕 확실히 밤에 오는 것보다 낮에 오는게 마음은 편해요 다 보이니까 어디있는지 어디있는지 뭐야. 말미잘? 말미잘로 된장국도 끓여먹는다는데 저는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빠지는 중이라 풀 간조가 12시 한반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12시 20분에서 12시 반 제가 지금 10시 50분 11시 정도 됐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바싹 잡아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운이 좋아서 큰 소라가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불가할 것 같고 그냥 뭐 백합이나 물뱅이나 몇마리 주사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와이프랑 같이 보던게 너무 아쉽네 와이또 유튜브에서 배운거랑 또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내가 현장에 와서 느끼는거랑 와 유튜브에서 어 저걸 왜 못찾아 했던거랑 아예 느낌이 다르네 사람들이 그래서 못찾는거죠 뭐. 이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고 느낀게 백번 보는거보다 나아요 잡으면 좋은거고 아니면 많은거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바람만 안불면 진짜, 진짜 좋은 날씨인데 <웃음> 파도 죽이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간 길이고, 자국이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볼줄 모르니 말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막파 보긴또 되지기 힘들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선형으로 돼서, 뒤에 살짝 밀리죠. 이런 데가. t h 스 s 없네. 좀 깊이는, 어, 뭐야, 골리는데 돌인가? 돌인가 돌인가 본데, 에이. 맛조개 캐는 법도 배워가지고 맛조개도좀캐 보고싶고 한데 맛조개 같은 걸캘 줄은 몰라가지고 떡조개? 떡조개 떡조개 떡조개 떡조개 안녕 너무 너무 작다 다시 들어가 와이프가 잡음 싫어해 손질하기 귀찮다 동죽도 잡지 말라 그랬었는데 었 지금 뭐 나오는 게 없어서 동죽은 그나마 떡조개보다 그나마 해감이 좀 되거든 요 타원형에 살짝 옆으로 밀린 거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쉽게 나와있으면 아무나 선수되지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언젠가 배우다보면 대마 쪽에도 장막하겠죠? 언젠간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런 껍다보만 발견하지 말고 이건 홍맛 껍데기인가? 이건 백갓 껍데기 오늘 저번에 왔을 때보다 사람이 한 4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주말이라 그런 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오. 꽃게 탈피한 건가 봐 탈피한 건지 죽은 건지 탈피한 것 같아 꽃대기만 있는 거니다 꽃게 시즌에 여기가 타다더니 만나 보거든요. 개운자인거 같은데. 어, 보겠다. 어, 백합. 오, 백합이다 백합. 호호 아, 백합 자리 보고 하나 큰거 주먹만한 거 잡았습니다. 첫 수. 나이스. 오, 그래도 유튜브 보고 공부했다고 잡힙니다 백합자리가 보이네요 꽃게들 탈피할 시기인가? 탈피한 껍데기가 이렇게 있네 야! 어딨어? 저기 어딨어 빨리 얘기해 봐저기 어딨어? 이 새끼들 꽃게 먹고 있었네 이거 꽃게 먹고 있었어 이 새끼들 오, 그래. 아 오. 숭어가 오징어. 숭어가 죽어 있습니다 백합이 이렇게 작기 어려운 거였더니 나 어제 백합 명상만 20개 온거 같은데 아무짝이 쓸모가 없다니 와이 파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는 게 This is 아, 갑자기 새우가 튀어나오네 꽃게 탈피한 거 탈피 꽃게 안녕 불어버 타원형을 찾긴 찾았는데 떡조개만 으씨이 새끼 혓바닥 내밀는 느낌 들어가마맛쪽에 족수 맛쪽에 잡으셨나 본데 족수만 두개 있네 이거는 뭐가 간 길인데 아 어렵네요. 지금까지, 백합한 거 하나랑, 동죽 하나랑, 이게 끝이야. 백합 한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못 잡겠죠? 오. 오. 저런 거를 타고 다니면 엄청 금방 왔다 갔다 하시겠네. 멋있다. 뭐야? 뭐가, 뭐야? 뭐야?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보거 살았지? 응? 야 아직도 못가고 있네 이거 엄마 가뒤집맥진이야 힘이 없어? 있네. 가서 살아 개꼽대기 똥인데 한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삽질만 했더니 뒤질것 같아요 이 스파타! 에이, 껍데기, 낚였네. 원래 조가는 백합, 왕백합하라, 중백합하라, 동북하라, 이렇게인데요. 생각보다 아쉽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와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거 작은 것만 해도 어쨌든 목표가 백합이었기 때문에 백합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루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제 생에 제일 큰 백합을 제 손으로 직접 잡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족합니다. 오늘 헤루즈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